자, 오늘 기다리셨습니다. 첫 번째 주연자3대존은 장원을 하셨습니다. 광주, 직할씨, 박주영, 출심의 통밥입니다.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박사 보내세요. <놀람> 어허, 쉬고, 쉬고, 쉬고, 쉬고, 들어갑니다. 저절, 쉬고, 쉬고, 들어갑니다. 각설이 각설이 들어갑니다. 어, 이놈이 이래도 정성판석에 자개해도 발도감사마다 허무 도남불에 달려들어 각설이 신세가 뜨겁군요. 많이 주면 반대의 방 한 유공에 내가 잘나면니에비 네 네가 잘라면 내 새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요 오늘 안에는 모두들 안녕들 하실 거지라. 소랑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돈에도 눈이 멀어버렸고 권력에눈멀고만이 놈을 막음껏 네. 욕하고 비웃으시어 한치 앞을 모르고 천둥 벌벌죽이 그냥 날뛰다가 세상에 눈물 고만이놈 지발 불쌍히 일어있서 먹다 남은 시금밥한더블리라도 웃다 말고 접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라 레슨 타자 <웃음> 해야 <머래> 된다 <웃음> 이렇게 깡통을 차고 덩거지를 쓰고 전국 판도를 유랑하는 불쌍한 각설 인생으로 키워봐야 낳자마자 탁 뒤집어나볼제 뭐들라고 키워서 옴니 했더니 우리 음력시는 말씀이 아이고 야야 그런 소리들 말아라 다시누 보색기 너, 뭐너 만들 때 너희 아버지 물 밖도 다 까져 버렸다 그러더니 흐흐흐흐흐흐 이 부족한 거이 못난 놈 아들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계시던 우리 언니가 어제 새벽 2시에 수술을 하시려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회선창이고 나발이고, 다 치고, 치고, 등단같이 병원에 쫓아갔더니, 의사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수술 중이라 면회가 안 된다네. 아이고, 아이고, 불쌍하신 우리 엄지. 이 못난 놈 아들이라고 믿고, 그 모진 고생을 받아 드시더니, 호강 한번 묻으시고, 이대로 가실 모양이네, 엄니 아니었을까? 의 u s a 님수술 s 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아, 뭐 말씀도 안 u 시고 들어가 s 세요 수술 s 문을 박차고 들어선 더 s 세상에나 불쌍하 s u 우리 n s 가 s a n 수술을 a n s 게야. a n 사람이 a n Susan, s 다 s a n Susan, Susan, 그 미용을 위해서 수술을 으신게 아니라 연세가 드신 게 속눈썹이 자꾸 눈을 찌른 게아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수술을 으셨다 그러더구만 초식된 입장에서 비록 그런 뱅이 인생이지만은 언니가 수술을 하셨다는데 그냥 말 수가 있어? 3일 동안 동냥했던 거한 푼도 안 빼고 다 보내드렸어 잘했지라? 응 잘했어 얼마 보내드렸냐고 3만 8천원 <웃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그러시오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 모두 언젠가는 가야되는 저기를 갈수 있을 때 웃고 갈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까이로는 우리 성철 스님이 가실 때 웃고 연반해 드셨고 김수환 주기경이 가실 때 웃고 선교하셨고장근이 성님이 가실 때 웃고 가셨고 외국에서는 테레사 수녀가 가실 때 웃고 가셨다고 했기를 그런데라 어그저께 우리 동네에서 한 양반이 배랑만고 가셨는데 웃고 가셨다고 해 벼랑 맞고 가신 양반이 어쩔 수 웃고 가셨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 양반이 벼하이 번쩍 치니깨 사진 찍는 줄 알고 웃었다고 그러다가 가셨다고 번쩍은 있게 쉬고 웃다가 가셨다고 <웃음> <웃음> 세상살이가 그렇기다 잘난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이런 못난 사람이 있고 또 이런 못난 사람이 있음으로해서 잘난 사람들이 구출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거요 라는게 지발 좋은 일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가난구제 받아 말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배 말고 영원폭남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고? 바로 나여라고 바로 나여 그런게 가슬리 타령을 한번흘러게 조금씩 거들어 주시오 어. 기부 앤드 테이크고 인지 상정이라고 이 세상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 살이 좋은 세상이 될수 있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어, 우리 어, 아버님이 기준 한번만 해주시오 기준 해봐. 알았어, 알았어. 기준 다 <웃음> 기준, 기준. <웃음> 하, 생각보다는 염분 잡시록네 말을 잘안 듣네. <웃음> 자 이쪽에 계신 양반들이 타령을 한게장단을좀맞춰주시오 3분의 4박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쪽에 계신 양반들은 3분의 4박자가 앞장서서 가면 6분의 8박자로 따라가시기만 하면 돼우뭘 뭐 기준으로 해갖고 이거는 3분의 4박자인데 우리는 6분의 8박자냐고 아왜 왜 그러냐면 이쪽에 계신 양반들이 외국 유학과 사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몸못믿겠지라잉못 믿어. 요좀누구 말을 믿겠소 검찰총장 말을 믿고서 경찰총장 말을 믿고서 한다고 해서 나라히 말을 믿고서 그 높은 사람들 말도 못 믿으니 갑자기 말은 어떻게 믿어못 믿은 게 우리가 유학 갔다 왔던 거 한번 보여줍시다 푸시를 내주게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가락에 낙이 와서 장단을 맞춰주는 게 기다리기보다는 남의 가락에 내에 와서 장단을 맞춰주는 것이 세상 편하게 사는 방법이다 이거. 우리네 부모가 다니실 때는 소학교 우리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 시방얘기들은 초등학교 저기 입학을 하면 여기다가 손수을한장 메고 서갖고 앞에서 선생님이 하나 둘그면 우리 따라가면서 셋넷보면서장단 맞추는 것을 배우요 그걸로 해갖고 우리가 유학 갔다 왔다는 방법 보여 드리게 그거 아시지라 내가 하나 둘 하면 셋넷도고받으시면돼 참새 러면은 쨉쨉 보고받으시면 되고 에이? 잘 보셔 유학 갔다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갑니다잉? 준비하시고 저 뒤쪽도 갑시다 에이. 하나 둘셋넷참셋넷 넷, 넷, 원투 스리퍼 보셔 미국 갔다 왔는거 <웃음> 스리포 바로왔나 그걸 누가 못하냐고 요즘같이 세계과 국제와 글로벌로라를 미치는 세상에 삼척동자도 오는것이 원투스리포라고 무시한게 이번에는 우리가 아예 못따라 올 수준을 한단계 더 높여봅시다 지금처럼 하시면 돼 자 갑니다 하나 둘 참세 기찜이 보셔 일본도 갔다 왔는가 <웃음> 어? 그래 맞아라 틀린 말이 아니야 진정한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조동아리로만 나불나불나불 나불, 나불 해갖고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기회를 줘야 그게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고 바로 밑에다가 딱나는 이쪽도 기회를 드릴게 한번 합시다 아, 이는거보셨지라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아, 하나 둘참셋아너확모드잖아여기는여기는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못하자 <웃음> <모드. 웃음> 어? 아니 내가 이거 원투 이하라했는데 똑같은 것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것 있긴다고 무시한다고 속일 내실까봐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이번엔 좀 쉬운 걸로 우리나라 걸로 한번 합시다 아, 갑니다 아? 하나 둘 네. 네, 청색 네, 네. 달팽이 다 못한다니까 <웃음>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보지 마시오 이 세상에 3분의 4박자가 어디가 있고 6분의 8박자가 어디가 있다요 엇박도 그런 박법이 없어 이 세상이 지금 시대가 어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을디요각색이타령에 이는 안보고 없는 노래인게 장단이라도마음대로 치시라고 그런거지요 어?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가봅시다 에? 준비시고합니다 하나 둘셋넷 장장장장장장 자가자가 장장장장장 지가지가 장장장장장 자가자가 장장장장장 자가자가 장장장빠졌네 자가장장장장. 참을 봐 이런 거다 보면은 건강하셔갖고 키도 크고 코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힘도 세고 피부도 곱고 색시려고 솜씨 좋고 마음씨 좋고 입뿔 먹고 명도 길고 이런 분들은 다파괴 어글벌 못생긴 것들이 뒷구석에서 팔짱 들고 서랍다 너는 해라 나는 벌란다 죽으면서가못들어질삭신들이요 뭐든 있겠사요 사람이 내사기 육신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 고럽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원해야 나중에 행복해지지 가질 수 없는 것만 원하는 인간은 나중에 결국에는 다 불어내준다 그랬으니까안 그래? 자 다시 말 한번 돌려봅시다 자 갑니다 도와주셔야 자 하나 둘셋넷 짱짱아 짱짜가 짱짱 짱짱짱 짱짱아 짱짱 짱짱짱 찌가찌가 짱짱 짱짱짱 올리고 <웃음> 올고 들어간다 아아아 저저 저고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서리가 죽지도 않고 또 왔어. 흥글 싱고 싱고 들어간다. 할아버지 거 봉개 흘렀네. 물고가 틀린 눈도 길러갔어. 흥글 싱고 싱고 들어간다. 할머니 거 봉개 싱겁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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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야되니 버릇이 돼서꼭 나와라 그래서 세살버릇 여덟까지 가더라는 옛 어른들 말씀이 틀림이 없지니 증년이 되어버렸어 어려서부터 남 배려하고 남 이해하고 남 생각을 할줄 알아야 사이좋은 금수광산이 되지 않겠소? 그러지라 에? 그러지라 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삶은 어떤 삶이냐 남한테 욕안 얻어먹고 남한테 욕안 얻고 사는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이라 그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부디 지발 좋은 일에 124살까지 무병장수 만수공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통적인 삶을 통하시기 124살? 그 간단해 세가지만 지키면 돼 세가지만 첫번째 잘 드시고 두번째, 잘 주무시고 세번째, 잘 내놓으시고 이것이 조카 미심적으면은 주무실 때숨 쉬는 것만 안 잊어먹으면 은1 2 4살까지는 걷다 걷다 걷다 합니다 <웃음>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124살까지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장가한 곡 올려드리고 간이놀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수세높고 목질 좋은 느티나무 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렁차게 뻗어있고 그 위로 백옥의 상징 충전의 상징 백록대 하얗게 날아들지요 가을이면 우리 국민의 의지와 통치를 상징하는 너랑 국가대 지천에 만만하고 무한낙지에 무한양파 된장에 콕 찍어 막걸리 한잔 그렇게 좋았던 곳이내 고향 무한인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장에서 부잣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나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 아름답고 착한 아내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큰무치무지한수타도이해 그 삿포로 즉 북해도 당강으로 진영을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고곳에서 무지막지한 인권 착취와 폭행으로 그리고 고향에 있는 가족에 대한 큰일로 단출도 열어보시도 했지만 그때마다 잡혀서 오직 폭행과 오직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결국. 몸은 반심불구가 되고 마음은 정신병자가 되어 일제폐망과 함께 그렇게 그렇게 버려주고 만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는 그 짧은 순간 그 순간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묶어물로내 고향 내고향인 일로를 찾아온 것만 내가 며토록 그리워하던 우리 부모님 내 사랑하는 아내는 혼자 한테 보이지라고 한쪽도못하오는 평생을 나와 같은 어린들과 함께 그렇게 먹이고 입히며살았고만 언제나 이 마음 한편에는 고향에 대한 내 부모님에 대한 내 아내에 대한 해전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아내가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나를 잊은 것일까요? 오늘도 내 부모님, 내 아내가 보고파서 이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부모님, 사랑하는 내아내여 굴러봐도, 모두 없이, 어머님이, 원정에 불러. 밤통피난길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기어이. 어머니 하버님 드디어 초산만 넘으면 우리가 d 도록 하고 싶었던 우리 고향 a n t 아들 w o 나 a n 고여 u l d 여보, u got t 초산만 넘으면 우리 t h e 한 a r 라니까 여보 a p t o p t 사 e y 어내가 t 어 e laptop. t 어머니 저절로 오셔요 네. 어머니. 어머니 저 삶만 넘으면 우리 고향 부안일루라잖아요 어머니 고향가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요 어머니께 힘듦을 다 하면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 어서 가요 어머니 가시자 여도저 삶만 넘으면 정말 우리 고향 부안일루 만나요 맞나요 이 사람아 하하하 잘이잖아 우리 고향 무한일로 늦지남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나고 강인함과 순결을 자랑한다는 백롯대로도하가들 그리고 강인면 문화하게 가장 각색의 국화가 피어서 오는 이들을 즐겁게 만든다는 무한일로 맞잖아요, 여보. 그치? 사람이 소금만 살았나? 그렇다니까, 이 사람 말 여보, 우리 고향에 가면 따뜻한 모리밥에 무한 양파 있잖아요. 고추를 딱 찍어서 먹으면 진짜 가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산 소금만 사는 거? <웃음> 조금만 해 너무 너무 네. 어머니 아버님 빨리 모시고 네저사 너무 고 여보 조금만 해볼래? 네 조금만 해볼네 어머니 이가 어서 가시자고요. 네. 예. 아버님 네. 힘을 내서 가시죠 아버님 아버님. <웃음> Don't forget, I don't want to get it. I don't want to get it. Don't get it. Don't get i 이 Don't get it. Don't 지난생 년간 용서 아무리 아무리 전쟁을 해야 됐지만 우아 국민 안전과 민간 멈춰라 이 멈춰라 멈춰라 이놈들 야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니 그거는 <목소리가> 2주 참했던 6.25전쟁은 네, 네. 허림가 투동강이 난채 산발산이 생기면서 그렇게 비참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이 세상에 어딘가 모를 있을지 모를 한가지 희망과 한가지 빛을 찾고자 더 좋은 세상 지금보다 조금 나은 세상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품바각선이들은 북가 창구로 이 세상에 히로에락을 노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신나게 한번 놀 준비 되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놀 준비 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 잠깐, 좀... 예, 마이크, 마이크, 잡은 이상이 여러분이 박수 맞췄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국가장구로 여러분의 흥을 돋보겠습니다 오늘 스트레스 다 풀려보셨죠? 지금부터 저희가 여러분의 스트레스 마음껏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와 함수 한번 주시면 저희가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박수와 함수함 주세요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왜또 신나게 노래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한테 어. 이 좋은 날 정말 밝히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쵸, 뭐. 제가 당신 아들 아들 당신 아들 내 아들이 있었요 없을 때 태어났던 그 아들, 그, 당신이 그랬었잖아요. 당신도 나 낙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낙지 좋아해. 우리 아이가 생기면 태명을 어. 어. 낙돌이라고. 낙돌이 그렇지. 그래서 어. 과감하게 우리 아들 이름을 낙돌이. 낙돌이. 첫 낙돌. 첫첫 낙돌. 그래. 었 응. 근데 우리 낙돌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낙돌이가. 오 아, 싶다고 얼마나 성하시든지 우리 낙돌이 어디니? 낙돌아. 낙돌이가 이 자리에 와 있어. 낙돌아. 낙돌아. 아이고 우리 낙돌이 여기 있네. 낙돌아 저 네. 녀석아. 날잘 봐. 잘 봐. 날잘 봐. 다들 지 얼른 와. 얼른 와. 얼른 와 낙돌아. 세상. 얼른 와. 빨리 나와 이놈 집끼야 아버지 만나는데 자리에 얼른 빨리 나와 빨리. 빨리 나와. 세상에 아버지 이분 만났는데. 이놈이 낙돌이한데 이놈이. 나상인데또 뜻깊은 소식이 있어요 무이야 또? 윤정석공부엄 잘했거든 분명하게성 э 했지 그렇지 어저께 어 언제? 청와대 청와대 청와대 청와대 합격을 어, 했다고? 청와대 취직을 했다고? 봐도 당신 똑닮 진짜 지 코도 지 배도 볼나 당신 똑닮 녀석아 아버지한테 드려야지 저기 아들한테 전한번아 <웃음> 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야이들야야야야야뭐미안해난 야, 야. 당신 돌아가신 줄 알고 저를 두 번씩 가르가아이두 이건 나청 했단 말이지 그엘리트들만 다니는 청아대시 맞아 저 박근혜 대통령은잘지시지아 응? 여보 어. 그 청와대가 아니고 어. 저기 청와대 아니야? 일로 저 마을 동네 가면 어. 그청와대가는 중화여리집이 라니 씨. <웃음> <웃음> 근데 아니요? 그 청와대면 어떠고 뭐, 초청와대면 뭐 어때? 그러면, 이렇게 훌륭하게 컸으면 되 그러면 초청와대 모는 어떠요 이렇게 장성으로 해서 여러분 다지단박사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불러볼까요? 남보다 불러볼까? 우리보다 더 능력으로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거 <웃음> 어차피 어, 미안해요. 괜찮죠? 기분 괜찮죠? 어, 어차피 또올려오으니까 오늘은 그냥 제 아들 내 뭐. 근데 가까이니까 진짜 저보다 많이 나았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그래서 나 지금부터 이제 신나게 창부타령으로 한번 갈 거거든요. 그럼 닥터이넌 여기 내려가서 여기 오신분들 기쁘게 박수치기 한번 해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창부타령으로 일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려가. <웃음> <웃음> <닥주린 언니. 웃음> 예. 그래도 아들이 창고 타는 한번 주세요. 저깻가지 하나 갖다 주세요. <웃음> 아이, 뭔 직구석이 우한이 있어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아가고. 아이, 뭔 손바닥에 종기났어라 아, 죽으면 썩어지는 닭신인데 박수 한번 쳐주면 어디가 겁나 아이, 고 참말로. 에헤이. 아이고, 악처럼 박수 치신 분만이요. 오래오래 사시고, 만수무강 하시고, 오다가나 금반지 석돈씩 주수시고, 노또복권에 당첨되시고, 올한해 그냥, 그냥 대박들 이루시고, 그래도 끝까지 박수 한 치고 닦아줘세요 아무쪼록 끝까지 박자치신 분들은 가다가 개똥에 미끄러져서 손똥에 뽀뽀나깍그러려 그지 엄마 엄마 그러지 마시오 이 거지도 이건 다 아무나 해먹는줄 알아요? 여기 있는 이 사람도 대학교 나와야 그지도 해먹어 뭐이라고라뭐 거지 대학교 이명병하고 자빠졌게 대학뭔 <웃음> 거지 대학이야 거지 대학은 그래도 이놈도 이름 석자만 딱되면 아실만한 대학 나왔어뭔 대학이냐면 삼청교육대라고 <웃음> 그럼요. 아 이리서 한번 웃는 거지요. 하거로 예? 사람이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소목 만복 내라 한번 웃으시면 그만큼의 건강과 행복이 찾아오는 법이요. 예? 사람 들사 일주일 내내 웃으시면 한 달이 즐겁고 한 달이 즐거우면 1년 내내 즐거운 법입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 내내 웃으셔 어떻게 저처럼 월요일에는 원래 웃고 화요일에는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소소하게 웃고 목요일에는 목구냥이 터지라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 토실 웃으시고요 일요일에는 일어나자마자 웃으시라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경예 아 이거 이제 좀 집구석이 돼야겠군요 예? 아 그나저나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 여기 있는 이 사람이 한자풀이로 얘기해서 글, 겉자에다가 뜻짓자를 써서 큰 뜻을 품은 사람 거지. 개우칠 각자 말씀, 설자, 아, 온길이 자를 써서 각 지방에 말을 전한다. 그래서 각설이.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은 구름 같은 나그네. 아, 죽장에 삿같은긴상갓을 가장 존경할다는 천하제의 풍류제기. 얼추! I'm o you 저도 천지 못 보고시 정성이다 이 말이요. 아이고 백골나방이 감사해요 아무쪼록 그냥 내일 모레 장날 되면 또 그냥 걸지게한번또놀아몰라 아이고 그나저나 시방 내가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오. 오늘 우리 엄니 제삿날인데 어찌 이 깡통에다가 어떻게 식은밥한 덩어리 넣어야 우리 엄니 제사상이라도 그냥 참 이렇게 또 차려, 차려드릴 것이 아니오. 가만 있어봐. 음이 음이. 아유 여기 저 아이고 우리 만인날 되게 왔네. 가만 있어봐. 내 여기서 오늘 동량을 좀 해야겠다 얼지구치구 <목소리> 들어간다 저얼지구지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서리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지구지구 들어간다 아이고 계세요 아니? 아니 신세력부터 누구요? 아니 지나가는 거롱뱅인데요아 먹다라면 시그밥 있으면 조금 적선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뭐시요 개줄밥은 있어도 너들 밥은, 밥은 없을게. 썩어지지 뭐냐? 워매 워배 워매 못넘의 성질이 이렇게 두렵다냐 아이고 세상에. 아이 너무 그런들 말아요. 아내 눈에 또장날되면또 걸고 있니? 사람 인심 매말라 가지고. 아이고, 뭔 놈의 성질이 저렇게 독사스럽다요. 음메음메아이그 참말로 세상에 인심이 메말랐어. 어쩌다가 요모양요꼴리 내버렸어요. 그한도 얻어먹는 거렁뱅이라고 너무 그렇게 팔새 하들 말아요. 누구는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나도 여러분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이 비몽둥아리 갖고 태어난 건 마찬가지인데 너무 있다고 해서 너무 거들먹이지 말고 이렇게 없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갈세하듯 말란 말이요 너무 그 너무 그세상에 인식이 매말 정이 매말랐다 어쩌게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습니다 악만 금전만금주의 돈이 최고라고 하지만 유전 무전 무전 유전 어찌 돈으로 세상을 다 산단 말이요 그 찰나 빠진 돈몇 푼. 어떻게 해서 그잘난빠진돈몇분 때문에 자신이 부모를 칼로해하는 야 이런 험악한 시대가 된 됐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 어쩌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버렸지 진정 진정 나눔과 상생은 어디 갔고 진정 배려와 도덕은 무너질지가 오래 그 넓은 농서그 넓은 농가밭에서 열심히 땅을 일궈야 될 우리 농군님들은 고괭이를 놓은 지가 오래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없어졌어. 세상이 어쩌다니만 그 높은 곳에서. 국정을 돌봐야 하는 우리 국회의 원난이들은 온갖 매물수수와 온갖 부조리와 비리로 국정은 무너진 지오래고그 해맑은 아이들이 그 해맑은 아이들이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 수장된채그 어머님들의 슬픔은 어디가고 이제는 눈물마저 말랐어. 어쩌나 이 세상이 니모랑이꼴로됐냐 말이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라.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호래든 같은 기가 질에서 호강하며 호의호식하고 살지 우리네 민초들은 우리네 동양치들은 한낮 한끼리를 걱정하는 이런 신세냐 이말이요 그러지 마시오. 그러지 말란 말이요 세상 인식이 배말라도 단음과 장생 배려와 도덕은 어디 갔냐이말이요 암만 한참은 인생살이지만 사랑 그렇게 갈세하지 마요 누구는 누구는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이 지경으로 태어난 것은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도 돌려보란 말이오 사랑하이 인생살이 세상 자리가 함께 함께하는 것이 인생이진정 올바른 생각임을 알고 그 올바른 생각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야말로 나보다 못하는 진짜 땅거지고 나보다 못한 진짜 상거지란 말이에요 누가 나를 만들었소 천능하신 상제 실수로서 만들었지 실수로서 피듣은 인생 태주 잔으로 만든 인생. 니가 잘라면 돼, 내가 잘라면 아들. 에이그에이그 에이구. 에이구. 에이구. 에이이 에이구. 에지에이 어찌게 내가 한번 움직여야 우리 음악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그내죠 식은 밥한 덩어리도 얻어먹지 그나저나 우리 각진은 어디 갔는가 또 아니 오늘 같이 그냥 저저 저 어머님 재산 날에그동량을 해놓고 도 댕겨야 되는데 어디 갔는가 물어봤네 아 여보 마누라 삼순아 여보 어여깄어어서난 아, 여기 있어! 여, 아니, 아니 세상에 어서 마두라를 하나 불렀더니 각시를 불렀더니 거지같이 생긴 게 하나 나왔어 이게 그래, <웃음> 사돈 남마라고 자빠졌네 뭐시오? <웃음> 자빠졌네? 그러면 뒤집어졌냐 이게 어디 하늘같은 서방님한테 뭐 자빠졌네 뒤집어졌네 이러고 있었던 하여튼 이 각시라고 봐봐요 생긴 건 봐봐 꼭 생긴거는 꼭 인민군이 씻다가 버린 오이지같이 생겨갖고 화상도 이런 화상이 없고 천치도 이런 천치가 없어요 아이고 이 천치야 아이고 천치. 아니 이거 보세요 얼마? 야 아까부터 내가 여기 뒤에서 듣자 듣자 하니까 뭐 나를 보고 화상이니 등신이니 전친이 그러시는데 그러시는데 그 말씀을 좀 삼가서 하시는 버릇을 가지세요 이 새끼야 <웃음> <웃음> 뭐야?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야 이게 어디 서방님한테 이 새끼죠 새끼 하고 있어 이게 어허. 시방 여기서 내가 말하는 새끼는 욕이 아니오 아니 그럼 그게 욕이 아니칭찬이말이야잘 들어봐 시방 여기서 내가 말하는 새끼는 밥을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끼 먹는다 그래서 세끼라 그러는 거야 이 새끼야 어쩌고 내 말에 맞으면 박수나 한번 쳐봐요 아이고... 반장하거든아 오늘 무안에는 니네 친정 식구들만 왔냐? 아이고 뭐, 뭘맞아야 맞기는 아이저 엄마들은 같은 여자라고 편들어서 내가 박수치는 건이해하겠는데 그렇지 그 아버님 너는 왜 박수치고 지랄이세요? 남자편 때박수치는저 오라버니가 뭔 제가 있거냐 이쁘게 생긴 내가 죽일려니 이제 오라버니 죄송해요. 아이고 그걸 얼굴이라고 들고 다니냐? 아이고 내가 진짜 이 사람 많은 데서 진짜 때리지는 못하고 이 주먹대기가 울고 있다고 울고 있어. 아니고. 손가락이 초상달냐? 주먹이 울게. <웃음> 이게 왜 이렇게 또 이중거리고 있어? 이거 오늘 죽여버릴까보다 그냥. 그래, 죽여라 죽여. 죽기는 내가 먼저 죽을라니까 관에는 네가 먼저 들어가라. 이게 오늘 지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건데 내가 너하고 말싸움에서 질것 같냐? 좋아. 관에는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화장대는 네가 먼저 가는. 화장터에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불에는 네가 먼저 홀로 난타로어지켜 새끼야 나 잘했지? 잘했으면 여자들만 가보자 잘하기뭘 잘해? 아이고 내가 진짜 이속 터져 죽겠어요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못된 마누라가 서방 죽으면은 시댁식구 몰래 그 화장실 들어가고 화장실 문고리 붙들고서 노래 불르고 웃는다 그러잖아 이옆에내가 분명히 그날 옆엔데 이게 아이고 뭐, 아이고 뭐, 등신아 요새는 서방이 뒤져본다고 화장실까지 가서 안 웃어 그러면 요새는 서방이 꽉 뒤져볼잖아 그러고예옆대들이 싱크대 앞으로 설거지를 하나 딱 가가지고 요놈을 쳐다봄시롱 요놈을 전세로 놀거나 월세로 놀거나 그지랄안다아야 아니 그 앞에 달린 게 도대체 뭔데? 뭐그 전세를 놓고 월세를 놓냐? <웃음> 냄비 자르이등신아고 라는 걸 누가 지랄해? 네가 쓰러난 구멍난 냄비다, 등신아 <웃음> <아니>, 이거 <이건> 봐요. <웃음> 그러면 너는 그 잘라 빠진 냄비를 나 죽으면 그 전세 놀래 월세 놀래. 어허!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절. 대 그때 찍다 그러면 안될 것같아 아이 그럼 자꾸로 조강지처럼 그러면 안되는거요 나는 일수로 찍을거에 죽으시라고 원저가전이 생각만 해도 전다 <웃음>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아이고, 여기는 이이 이 삼순이가 거지신랑 만나서 이렇게 <웃음> 상태가 안좋아졌는데 에이 내가 참아야지 어찌받았어 야 그래도 얘로부터 어? 어. 이 거지들이 자취집에 와서 신명나게 놀아줘야 그 집안의 근심, 걱정, 구한 애군이 사라진다고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어르신들 하신 일을잘 되시고 만사 형통을 뛰어나는 마음에서 우리가 부탁거리한번 하자 너 잘할 자신 있지? 자신 있지 알았어 그럼 한번 해보자 잘할 자신 있어? 그럼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고 차려! 경례! 계속 저희 집까지 언젠가 나와요 We o n l n o 신이 나서 주을 주님, 나몰리 아, 픈 사, 여, 가, 슴 미, 아, 고, 고, 고, 고, 고, 의 고, 고, 옆에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장난, 힐은 참이라, 됐을 것이요. 한 손에 자는 새내기에다가 조구새끼 몇 마리를 걸고도 얼큰한 칠치우러 오는디, 모, 보는, 항, 뭐, 아, 하고 지구저 아서먹게 조구새끼를 싹 빠져불고 새내기만 달랑, 탈락, 달랑하니, 차말로 걸칠이 없었다 사람이 그냥 나 하나 죽으면 아... 뭐 씨알뜨기도 없어라 나가 조금 모지라고 무능력하고 하면은 친구들도 멀어리다 부모 자식 형제들도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웃음> 마누라도 뒷도 안 보고 응, 도망가면 시상렬해 어쨌거나 오늘 그래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가름병이들한테는 의미있고 응?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소 이제는 역사적 우물이 되어버린 각서이그 흔적들을 자그 일로 장이나 가면 찾아볼 수 있지 않고서 거름병이들의 해악과 풍자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각서이들의 나눔과 배움의 그 정신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되새기면서 여고 오신 오! 어떤 분들에게 그래도 소통의 장, 힐링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마지 않으면서 불자 소송, 그래도 이놈이 대우각설이니까좀 유식하니 버라이어디하게 인사 한번 올릴랍니다. 데이비스 채트먼 시트크베르프웰컴투 모안 여고 품바각설이 페스티벌 아리가또 코자이마스 아리또는코자와초등학교나고나요 세이생 기용화 그땅공사 스궁토보 니미 뽕 어깨치는 시골놈은 시키에 미치 호루사키 나 따라 따라다 이리저나 저기더나 마라더나 따봉시플레이신 고조키리 니끼리 고종과 나이미나이들 아낌없이 박수 한번 한번 날려보라우 거글나기 무작이 겁나게 오시게 한번 더 찾아보시오 오백 박수를 어서 오기 이왕 말이 낯설게 하는 소리인데 <웃음> 여기서도 보면은 박수 치시는 분들은 막 치시고 또안 치시는 분들은 안 치셔 보편적으로 보면은 박수 많이 치고 웃는 분들이 집안을 보면 자식들이 다 그렇게 잘 됐죠 많이. 어, 뭐 판사니 의사니 뭐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집안들이 박수도 안 치지 먼사 쳐다보고 있지 그거 다 자울 좌울 자울하고 하는 그 집안의 자석들은 어떻게 하나 같이 그 문양인지 몰라 이? 뭐 징역을 갔다든가 어디 신용불량자라든가 어디 이혼을 산업회식 했다든가 뭐여그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요 어,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 그래도 이렇게 또 박수라도 좀 치고 웃고 그러다 보면은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 근심 걱정, 시름거리, 연병땀병하다물이속병어깨나머 등창 뼈꼬이 쑤셔, 오다가다가, 다 오다 허리 아파, 다리 아파하는 데는 웃음보다더 좋은 곳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머리나면 두창 앞에 나무 면종 눈에 나면 한지 코에나는 피창 기에나는 비룡충 입에 나는 두종 목에 나는 황종 이에 나는 후발진 어깨나는 견종 겨드랑이에 한테 종 배에 나는 독종 등에 나는 등창 손바닥에 와서 창 손가락에 사돈창 들랑가랑 탈홍창 뒤에 나는 치질병 무릎에는 각기증 발바닥에 우족 발가락에 동상 이런 병 저런 병사 살담병 멱종병 이런 병들은 싹다없어졌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박수가 좋은거라 이말이요 그니 손과락보이 <웃음> 인정한디 요즘 세상에 박수치고 웃을 일이 얼마나 있겄어 여기 계신도마찬가지야 말은 안해도 속이 속이 그니 십년 먹은 홍어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도 문드러질 것이 아니야. 그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시오 여보게 우리 어머니, 아버이들 많이 좋으셨구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평생을 자석생들을 위해서 살아온 재미있게 더 있어. 근데 우리나라 노인네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갖고 35분마다 한 명씩 자살한다고하나 하고 거기다가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헬조선, 흙수저 어, 이렇게 하고 어깨도 쭉 늘어져 있는 데 아 있는 놈들은 말이여 세계 고가에는 산뜻 적여놓고 그 욕심을 하늘을 찢다가나요 이제 는 시대가 백세시대 아니오 백세시대 이게 정년퇴임으로 해도 뭔가를 해야어요 주위원회도 해야되고 경비자장도 알아봐고 그래야돼 아 군디 판사나 검사나 했던 그런 양반들은 정년퇴직하면 배우러 어, 와서 해갖고 어? 한 방에 10억, 50억, 100억을 해본다네. 이런 세상이오네얘라 이미 개. <웃음> <웃음> 더 이상 못뭐 얘기를 해서 못 하고 어 <웃음> <웃음> 네. 동네 아침도 어그께게 모임에 왔고 어디 <웃음> 여행을 갔. 아그뒤 운전기사가 얼마나 운전을 아주 개떡같이 해버렸는가 연예인과 나발이과 아주 잡초로 왔다가는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운전하는 나린님들의 운전 솜씨 한번 들어보시오 이승마이는 초보 운전이야 박정희는 가속운전을 했어체교하는 말할 것도 없이 대리운전이고 전도아이는남폭운전이래 노태우는 살짝 끼어들기 하네. 그리고 김영삼이는 무면운전이라 나라를 쫄딱 말아버리고 그러네. 그래. 그나마 김대중 선생님께서 안전운전을 해놨잖아. 그리고 동무역 대통령께서 그게 모범운전을 하고, 아, 그뒤 이명박이 역주행을 했다네. 쫙 있는 강을 싹파헤쳐가지고 물이 꼭 올라간다고 하네. 아, 그, 뭐, 박근혜는 박근혜 박근혜 하면서 아직 안 바뀌었다 해몇 년쯤이나 바뀐다고 나요 근데 나는 잘몰랐는데 여기 심사 보시는 분이 한 분이 그럽니다 박근혜는 뺑소이라고뭔 <웃음> 응. 사건 사고만 터져버리면 그냥 외국으로 안 가버려 응? 아, 거냐고 아그러다가뭐 통일 대박 한다고 해놓고는 대박 해있는 남북과의 서로 협박하고 뭐 싸더니 뭐냐고 도박하고 있고 뭐 경제 대박을 하니 어쩌니 그러더만 여기 계신면서 전부 다쪽박 차고 있잖아 맞아맞아 어? 여론세상이란 말이야 그러니 미래가 뭐은 희망이 있고 그러고서 희박하기만 하여 참아 나 한잔 한 할라요그띠그 고것이 아니여 내일 모름이 이 나라가 쫙딱 망할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걱정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같은 그런 뱅이들의 이 나눔과 베품의 정신을 갖다가 한번더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거 아닌가 싶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같이 장다랭에 한번 해봅시다 어허! 시구시구시구시구 들어간다 저말 시구시구 들어간다 시구시구 들어간다, 쉬구 쉬구 들어간다. 이놈이 이래도 정승판서자제라고많이 주면 반대 막청개이중한주머 네가 잘라도 내 새끼 내가 못 나도 미입이다이 말씀이야 시구시구 들어간다 정말 시구시구 여쪽도 한번 해볼게 여쪽도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 이리 해볼 한번 해 넘겨치고, 파도치고, 언니, 이오빠 동생, 누이, 박수치고, 덕치고, 비도치고, 나도치고, 작동걸음에 부기치고 비오름 날 저락을 쳐, 딱 받아게 굽을 쳐, 아이들이 딱줄치고, 사장님이 콧풀쳐여 연장수와 가려치고스님기들이목탕 치고, 길새들이 장구를 치고, 잔치들이 새치고, 떠랑치고, 가질잡고 동전이 고 눈이 좋고, 배구 좋고, 날씨 좋고, 씨고세기씨고 둘러간다 우리나 부모 나를 낳아서 곱게 곱게 길러서 큰 사람들하고 하느님 부처님 산신령님 바다에 영왕있게 빌고 빌었네 강원도 금강산 1만2천봉 8막구왕자 십자성 성당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남이 아을 타불 칸세 부산 수리수리 마술요 수수리 사바 아제아제파라게바라승아라게지사게바성모바 성자와 성모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게바라다 할렐루야 아게 네. 하고 게 바라게, 놈이잘되었을바아게근라게바 많은 직업중에 고게바라소신라소서진 우상 고쳐 하고 예치는 땡땡이떡장이 석수 난지 절쟁이 완제고 이때 준비들이 엿장수 똥보 떤떡 떤덕 전낙 똥골린 일미장 옥장 똥보 마삭 마삭 소장주 첫장주 참비 늘어빛 장수 땅꾼 일꾼 사기꾼 사냥꾼 남복 꾼치게꾼그 어디에 더 석하지 않는 바로 우리 직업이 하늘이 내려준 바로 각슬이 신세가 되었다요 너글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 아마 진짜 누나가 여봉 번말이, 달번봉이 어번말이 한마디, 모든게 요놈을 그만 놔두고 한번 더 합시다 어, 박수를 치면서 어. 어디 음악 한번 줘으시고 어디 지타요 어, 입국을 떠나서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쌍쌍한 것도 그,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하면 한 쓴다 이것이요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많소고 어, 밤하늘에 별들이 향연도 아름답고 산과 들에 피는 꽃들도 아름답지만은 이제 뭐니 해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또 어디가 있겠어 근께 그니까 하찮은 미물이 대아지 새끼도 지 죽을 때 하고 접붙으로 갈때 하고 소리가 안 틀리나 가라 <웃음> 아 자꾸 씨도산차이 끌려갈때 뒷발을 딱 버티고는 안갈라고 손락질를지르디딱 <웃음> 아, 그래 근데 저 뿌리로 가면 소리가 <웃음> 주인이 잘못 가면 주인이 쪽으로 가야 돼? <웃음> 아 글쎄 이런다, 안 와요. 그렇게 사랑에는 참 좋은 것 같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오신 분들 옆에 사랑 보고라도 한번 인청 보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삼병사 사랑, 사랑. 땅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 할까 가도 모를 사람 믿다가 또 속는 사람 월컥얼컥 월컥 싸운 사람 공사자 원에 그린 사람 이또령춘량이 사랑이요 울릉도 고방년 사랑이다. 하늘같이 높은 사랑, 바다처럼 깊은 사랑, 주추가처럼쉬원쉬 시원한 사랑, 번데기처럼 찌글찌글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 하루, 하루가 즐거우리라. 믿습니다. 글자 소송 이놈,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을 얻어먹고 또 정처 없이 떠나갑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네, 박신분 예,